처음에 네, 가슴 성형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슴에도 살도 많이 빠지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서 성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막 뽕브라 많이 막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오태를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나시 하나 걸치고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그냥 딱 예쁜 그런 라인이 나와서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그 부작용 문제가 솔직히 제일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나 딱딱해지거나 막 움직일 때 불편하거나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 걱정과 다르게 지금 너무 그냥 제살 같고 막 많이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어, 불편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부터 솔직히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서 다른 병원에도 상담을 많이 갔었는데요 jk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뭔가 강요하는 느낌도 아니고 정말 딱 저한테 맞는 거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수술했을 때도 굉장히 막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따로 연락해서 어, 괜찮은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셔서 어, 되게 좋았습니다 <웃음> 그리고 원장님도 어, 남자 원장님이신데 어, 굉장히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뭔가 아,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바로 연락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그냥 언제든 항상 친절하게 네, 진료 봐주시고 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저처럼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성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수술하고 나, 났더니 굉장히 지금 신세계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만 고생하면 은 정말 여러분들 새로운 세계를 <웃음>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요